살이 찌는 계절이다 다이어트 비수기를 이겨내야 한다 보이면 매달린다 요즘 더 턱걸이의 진심이다 나를 멀리하는 개토끼 내가 쪽팔린가 보다 약한 사람들의 특징 1일 일센척 유산소 운동의 마무리는 앞구르기 페이스를 찾은 것 같다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다고 방심하지 말자 총알송이 10개 두부는 반무 레인지 4분 컷 칼이 필요없이 잘 찢어진다 닭가슴살 두조각 요즘 오일 대신 버터를 이용한다 미리 씻어놓은 쌈다시마 컷 버터를 넣는 이유는 삼겹살로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려고 했는데 그걸 언제 해먹고 있어 너무 귀찮아서 지방은 그냥 버터로 먹는다 아침 점심보다 저녁에 먹는 양이 더 많다 든든하게 먹어줘야 이것저것 깔짝깔짝 안 주워먹는다. 먹었으면 운동해야지. 슬슬 땡땡이치는 개토끼. 운동은 내가 하는데 나 대신 힘들어하는 개토끼다. 멀리 못 가게 오늘은 꼭 붙어서 운동한다. 7.7kg 개쿼트. 30초 휴식시간. 개토끼 힘들까봐 발이 땅에 안 닿게 해주면서 운동했다. 요즘 물구나무서기도 조금씩 연습중이다. 역시 쉬운게 하나도 없어. 할때는 몰랐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리가 박살날 것 같다. 근력유지용 최소중량운동 오버헤드 개프레스 중간중간 틈만 나면 매달려본다. 방금도 편집하다 생각나서 매달렸다. 요즘 밤날씨가 너무 좋다 근데 여긴 무서워 다이어트 비수기 요즘 날씨에 다행히 체중이 감량되고 있다 한달 가량 정체기가 왔더니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다 다행히 감량되고 있는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번 겨울만 잘 보내자 내년 겨울은 다이어트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길 그치? 미안해, 참 <웃음>